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SCP와 몹 배틀을 해볼 건데요. 아, 저, 안녕하세요. SCP 전문가, 담미호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SCP 전문가, 아, 담미호예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은, 아주 전문가시니까, SCP 096. 어떤 앱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저만 보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음. 음. 얼굴을 이렇게, 응?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어. 이따가 이제 내 눈에 딱 마주치면 갑자기 음, 음. 나한테 고백하려고 달려드는 녀석이죠. <웃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얼굴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상대방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음, 친구. 하늘 날아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하늘에 네? 날아도 점프력이 엄청나서 하늘에 음. 있는 걸 잡아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이 친구는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 꽤나 유명한 아주 아주 유명한 좀비 뮤턴트 좀비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뮤턴트 좀비 와이 네. 네. 친구랑 만약 싸우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배틀 해보죠 좀비의 왕이잖아요 그쵸 자 배틀 하나요? 어 뭐야 왜아 니네들이 안 붙니? 싸운다! 어 간다 어 얘는 간다 근데 아직 못 봤어 어? 어? 어? 어? 그냥 막혀 안는데 어. 뭐지? 어 이때 같은 뼈까지 소환해서 싸우는데 진짜 꿈쩍도 안해 뭐야? <웃음> <웃음> 어? 어? 어? 그 대체 뭐지? 어? 화났어! 어. 화났어! 어! 어! 눈 감았다! 눈 감았다! 이제 참을 수 없는거지 참다! 참다! 못 참았나봐! 자, 과연? 어? 어? 자, 이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을 참을 수 없거든요? 어? 어? 긴장돼. 나무슨봐 어떻게 될지 궁금해. 피가 안 된다. 어... 우와! 오, 오, 일단은 거의 뭐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드 좀비. 어,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그치. 오, 오 점프력 대단해. 오! 오 위에서 오 내려찍기! 막상 막한데? 어, 근데. 있어요. 하지만, 좀비. 그데 내구성 오. 강하거든요? 위로 내려찍기. 바다가열지어서 어, 또 누웠어. 어, 죽었어. 오, 와, 뭐야. 근데, 저. 생각보다 참을성이 있네. 음, 어쨌든 버텼어요, 근데, 있어. 하지만. 어? 야. 버티네, 이걸 또. 음. 자, 다음. 다음에는, 바로 이, 스켈레톤 친구입니다. 비턴드의스케일링톤이거든요 화살을 쏘고 굉장히 강해요 이 친구도 음음자 둘이 싸워보도록 해어 싸운다! 싸웁니다! 드디어 와 화살로 이게 원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화살이 이길 수 있을까? 있어요 어 밀죠? 오, 점프해서 어? 화살 발 있어. 간지 나요. <웃음> <웃음> 오, 뭐야? 어떻게 몰아서 패지만. scp. 아, 어어?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 만만하게. 눈떴어요 와. <웃음> 단두 방. 단두 <웃음> 방에 가볍게 처리. 자, 다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바로. 음. 뮤턴트 엔더맨 인데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한번 이번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맨? 자 싸웁니다 데 중간이동이 있어서 그쵸 못잡죠 어? 어 뭐야? 뭐야? 아 이게 순간이동을 시키는 능력이 있었지 참 어? 딴 데로 사라졌어 어디갔어? 아 아무래도 이거는 저기 평지로 가서 싸워봅시다 자 둘이 싸워 뭐야 너, 너, 너 누구한테 화 난거니? 대체 누구한테 화가 난걸까? 저기있는 닭은 아니겠죠? 아이 <웃음> 닭이? 어이 아, <웃음> 어. 닭한테? 설마 어? 이 닭이 무슨 죄가 지었다고 어! 어, 어 싸운다! 아니다! 아니다! 간다! 어? 어? 순간이동하자 순간이동해서 피하죠? <웃음> 뭐야? 어 뭐야?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웃음> 뭐야 끝났잖아! 완전 완전 약하잖아! 아니다! SCP가 강한거야 그치 강하지 뭐야 끝났습니다 뭐야 이거 시작이 끝났어 하지만 또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또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뮤턴트 크리퍼입니다 터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걸? 자 얘랑 한번 싸워볼게요 싸웁니다 어, 어, 어, 어. 바로 싸워요? 아니 뭐 크리퍼가 뭐 이쪽듯이 그냥 어허허 어? 점프해서 어. 터져 털기기까지? 어? 내려 찍었어요 안 지금 만약에 크리퍼 흥분한 상태? 어. 지금 크리퍼 표정 안좋아요 뭐지 저 녀석? 어 뭐지 저 녀석 나에게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는거지? <웃음> 어? 어? 어? 또 화났어요 우와 시원해 오, 치열해. 오. 오 마지막으로 터지는 건가? 와 하지만 자폭 공격에도 그냥 끝나는 모습 와이 정도면은 크리퍼 여러 마리랑 싸였겠는데요? <웃음> 진짜 뭐야 왜 이렇게 강해? 어또 사냥하러 어, 가네? 양 죽인다 <웃음> 좋아 자 이번에는 다른 녀석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뮤턴트는 다 패배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 모드 중에 강한 몬스가 있어요 바로 이 잠자는 예티죠 예티 예티랑 한번 붙어볼게요 됐다 일어났다 됐다. 이거 났어요 화났어 오. 저 싸우러 갑니다 오저 오, 얼리기 스킬, 스킬인데 이거 그러면은 뛰어나겠어 <놀람> 얘너 얘가 얼굴을 아직 안보여어요저 둘이 빨리 싸우란 말이야. 일어나, 오. 빨리. 아, 일어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싸워야지. 어. 어. <웃음> 어, 이제 화났다, 이제 화났다. 화나는 듯 이제 시간이 났다. 걸렸네. 주민을 돌릴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뭔가 주, 음. 주민 노리는 것 같은데? 할수 있어 자 일어납니다 드디어 근데 죽지는 않네 얘가 이렇게 맞아도 어. 진짜 땀빤하다아 진짜 아, 안 죽는가? 어! 싸우다! 싸워 어? 저 어? 어? 피를 못하게 하는데? 어! 어? 아, 좀잘았다 어! 어! 어! 몇뒤로 끝나! 이거 뭐야? 패배. 어, 와 얼리기 기술도 한번도 못쓰고 그냥 일방적으로 많이,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또 들어 맞았는데요? 자 이번에 그러면 콜로세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베은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몹 배틀이고요 자 이번에 마, 마지막은 바로 이 친구야 아! 이 친구 알죠? 이 친구 이 아니죠 이 친구 도끼가 엄청납니다 도끼 엄청나고 이 친구가 왜 SCP 어저 친구 이름이 공.. 공.. 뭐였지? 공.. 공구류 공구류이죠 그래 공구류 공구류가 얘를 못 잡는 이유를 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보이시죠? 검 이거를 때려야 때릴 때만? 데미지를 줘요 아.. 정면이 아니라 정면이 아니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오. 와. 쎄요. 어, 그러니까, 바로 화났어. 바로 하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96도 무적일 수 있는데, 이 친구도 무적일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아,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이. 그쵸? 저 뒤를 치지 않는 어. 이상. 야, 제대로 찍었는데, 도끼? 그, 공격 모션이 되게 멋있다. 음.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들오오오아이오오오오오오오못들오오못오오오못들이오오오오오뭐이 아, 이거, 못못못 이거, 어, 이거, 이거 뭐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 이게 뭐냐오를 돌아서 오오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 <웃음> <그럴 리 없으니까. 웃음> 일단은, 이 친구랑은 싸움 절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친구는 없애고요. 그러면은, 제 선이, 쟤랑 싸워봅시다, 얘랑. 독장이랑. 눕다 넣고. 음. 어, 싸운다. 이제 진짜 싸웁니다. 음. 근데 쫄부터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자, 저 불을 음. 이겨내고 때리는 게. 쫄병들 일단 몸빵 할것 같은데? 음. 그니까. 러 가자. 오! 오, 밀쳐냈어, 밀쳐냈어. 와, 쫄병들 다 모아! 다 몸빵! 와, 행복한! 뭐야? 뭐 얘네 왜 바늘바늘 떠냐? <웃음> 얘네 버그, 버그, 버그! 와, 니네 많이 놀랬구나? 오 와, 방금 멋있었다, 그래도. 터지면서, 자살하면서. 네, 야. 근데 안 했어요, 지금. 너 진짜 어? 세구나. 괜찮아요. 자, 어쨌든, 공9 음. 6의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야, 압도적. 오, 어, 진짜 무적인가 봐, 예. 어쨌든, 오늘 못 배틀 해봤는데요. 다음에 어떤 못 배틀 할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 그것도 꼭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삐? 안녕